さとしうん時間あるどんくらい結構忙しいんだよね十分ぐらいちょっと待ってオケあるよ0分ああじゃあちょっと付き合ってもらっていいかあオケ 넘버. 진짜 진짜 진짜. 아, 예, 펠라예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현재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중인 한국인 학생입니다. 어, 그리고 저는 예, 20주차 약 5개월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또한 잉글리시 펠라에서 20주차 어학연수 중인 후먼의 사람들의 학생입니다. 예, 도쿄사토 있습니다. 今年2 1になりましたトータルで半年間このフェラにいる予定なんですけど 今ちょうど3ヶ月が終わったところ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僕の名前は池田翼です 年は20歳で今大学生です あ大家好我叫張彥芳 我来自广东珠海，呃，我现在在English l 学习六个月的 p i c 5课程僕の場合は七つのクラスがありその自習が三コマという形になっています七つのクラスの内訳は四つがマンツーマン授業であり三つがグループ授業です グループ授業の内訳は 1対4が2コマ また1対8が 1コマです <音声> イングリッシュフェラのクラスは大きく分けてマンツーマンとグループクラス2つに分かれていますマンツーマンクラスでは先生と 1対1で勉強するシステムになっています <音声>マンツーマンクラスでは多くの英語を喋る機会を持つことができますグループクラスもまた <えー>、<音声> 他のまあ페어スペ도ですとええ韓国人中国人の方がおるんですけれども韓国人中国人の方と日常会話の練習もできますもちろんグラリーディング文法の勉強もしっかります 아, 课和两节小组课然后这五节一对一 펠라에 대한 소개요. 아, 그 저희가 그렇다면 잘 알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저희는. 그래서 가장 길게 생활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어... 네 예, 이거 펠라에는 어... IELTS 그리고... FOIP o l 비즈니스 그리고 ESL6 ESL4 등등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수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 1대8 그리고 1대4 그룹 스터디 그리고 개인 맨투맨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피킹이랑 이제 리스닝, 그래마, 그리고 리딩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저는 스피킹이랑 그래마에 가장 자신감이 있어요. 굉장히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잘해요. 네. 잘해요. 저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나 제 옆에 있는 친구나 e s l 투어 과정을 듣고 있는데 1대1 음. 4시간? 1대8 3시간 총 7시간을 할애하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진짜 쏙하으라어 어, 진짜 아, 나도 좀낮 맞아 우린 훌륭한 학생이야. 아, 응. 우린 최고! 최고! <웃음> <웃음> 어~ 僕の場合で에と 사실 어~ 애고 병도 知어な는状態의ら始めたので やっぱりあのネイティブの国も最初から言てときはすごく不安とやっぱり怖かったっていうのがあってセブブを選ぶことにしましたセブブはですねネイティブの国に比べて圧倒的に事業数が多く値段的にもリーズナブルな値段で事業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点から僕はセブを選ぶことにしました 我觉得是这里的环境和管理吧，呃，环境就是我们学校占地面积挺大的，然后我们设有游泳池以及健身房。当我学习累了的时候，我会去打打球、游游泳什么之类的。然后就是这里的管理，至于管理方面呢，就老师每个老师都很亲切。 中国, 세부역 세부 오게 된 이유요 <웃음> 우선 잉글리시 펠라를 선택하기 앞서 세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영어권 국가 중에서도 <웃음> <웃음> 어학연수 기에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그리고 과외 형식인 1대1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바로바로 바로 채워준다고 해서 세브를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펠라 또한 그룹 수업도 있지만 그룹 수업보다는 1대1 수업에 중중 많이 두기 때문에 영어 초보자인 저로서는 펠라를 선택해서 오게 된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어예 비기너들에게는 굉장히 최적화된 조건인 것 같아요. 제 처음에 스피킹을 이제 모른 상태에서 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스피킹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왔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스피킹과 리스닝 이렇게 향상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점점 계속 이제 예, 몸서 느끼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처음 기초 지식을 쌓기에는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 일단 필리핀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やっぱこのセラで一番良かったなって思うことはやっぱり絶対に知らないな。韓国人の友達ができたりとか。ま、コフェラに限らずってこと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僕自身フェラに来てるのでやっぱ 絶対に日本にいたら知り合いなら韓国人の友達であったり中国人の友達であったり台湾人の友達だあったりとかその中で一緒に外に出かけてご飯を食べに行ったりとかそういうものはやっぱこう留学来て良かったなと思いますまたフェラーを選んで良かったなって思うことはやっぱりみんなが勉強に対して意識が高いのでそういった中で切磋琢磨しながら自分の英語スキルだけじゃなくてパーソナリティの面でも 넘어가시때도모페라오는데좋았요 아, 예,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얻었던 거야. 그거는 네, 예, 저희의 목표는 솔직히 말해 스피킹, 예, 이렇게 있어요. 즉 회화를 잡으러 왔는데, 예, 지금 있어서 저희가 가장 예, 크게 얻었던 거는 일단 영어에 대한 자신감인것같습니다 예, 지금. 뭐 영어로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은 어느정도 네, 저희 어휘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많이 향상돼서네 그리고 또 다른 또 다른 거는 또 하나 말하자면 또 타국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는데 이것은 좀 남다른 좀 뜻깊은 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타국가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나라는 다르지만, 뭔가,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진짜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사랑에 빠진 건 아니고요. 아, 그럼요. 아. 단순히, 그말 그냥 우정. 그렇죠. 프렌디십. 프렌디십. 응. 프렌디십. 아, 그리고 우리도 우정. 맞아. 우리도 친해졌어. 우리 베스트 프렌디 야. <웃음>